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몇번 해요 啊啊啊啊 Two 번째, r e 째할 거예요. h 번째 할 거예요? e 어세 번째 t 거예요 이분. o r e a e o a s r e s Three o r s r o r y r y s t y s t o r e o o 괜찮아요? 괜찮아요? Guys, I'm professional. I still have my phone. 괜 괜찮아요? 괜요괜요 괜찮아요? 괜요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요요 괜찮아요? 괜요요요요요요괜요 었어요 네, 다 찍었어. 여러분 봤잖아. 봤어요? 봤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 찍고 있었어요. 와, 미쳤다. 오 아, 아, 미쳤다 u c k f 아니야, 무서워서. S3. 여기 예쁘다. 어, 여기 어디야? 아, 여기. 아 뭔가 물, 물 놀이끼가 있는 것 같은데 물? 어 있어요? 그거 할수 있어요? 있어요? 어 그거 할수 있어요 물 그거? 오케이 그럼 우리 물 그거 해봐 <목소리> 레이자 먼저 <모셔>, 여기 <목소리> 여기 <목소리> 와, <목소리> 와. 그거 물 앞에 진짜 많아 안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laughs> this is like a piece of cake. Uh, like a of cake. this is like a piece of cake. This is like a piece of, of cake. <laughs> <laughs> this is like a piece of cake. This is like a piece of cake. Oh, good. <laughs> <laughs> oh, oh, oh, oh, <laughs> 이거...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여기 여기 여아이었어나있 아이고... 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아까고리갔고아이 아, <웃음> 진짜 가를 수 있어? 어. 괜찮아. 지가니 없으니까 파하게 갈게요. 어레? 아그랑 코스가 다른데. 설마. 아, 저 눈이 안 좋아요. 우와! 레장 파이팅. 보 포니지 마세요, 제발. 아? 여기서 파한 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아, 이런 거 있었어, 아까? 없었어. Oh, my God. 아, 유리 화이팅! 아 <shrugs> 하하하하 <shrugs> <놀람> 아까, 아까 사람 봤어요? 어, 먼저 봤어. 응. 그냥 그냥 지나갔어. 아, 이렇게 아, <웃음> 넘나, <웃음> 넘나, <얘기지 마. 웃음> 너무 창피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그래? 네가 어디야? 아 여기다 여기다. 기차 타러 가자. 음, 어, 기차 어, 타러 가야겠네요. uh her i e r e s n yes